일단 부모님. 부모님? 음. 이야, 지린다. <웃음> 원래 별명이 그때 뭐라고 했죠? 조석. <웃음> 마음의 소리 조석. 마음의 소리 조석. 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웃음> 의버지. <웃음> 의버지. 만들어준 의버지. <웃음> 의버지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웃음> 의버지 사랑합니다. <웃음> 으는 원래 시간이 지날수록 까지 시간 아아 자,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하나, 둘, 셋. 한번 더.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웃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네, 24살 서울 사는 정나래입니다. 네, 박수. <웃음> 눈, 코, 지방을 했는데 눈은 눈매교정, 자연유착, 네. 위트임, 밑트임, 뒤트임 했습니다. 음. 다, 다시 한번,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눈은 어떻게? 눈매교정, 어? 자연유착, 음? 위트임, 음. 밑트임, 뒤트임 음. 했습니다. 거의 풀트임을 다 하셨나요? 네, 사방으로 어? 다터졌죠 <웃음> 자, 그럼 코는? 코는 매부리 깎고, 네. 콧대에. 에 네, 실리콘 넣고 코 끝에 네. 비중경 연골 넣어서 아. 코도 풀팅 했죠. 그리고 얼굴 지방 흡입도 했나요? 네, 얼굴 지방 흡입하고? 아. 네. 나름 대공사. 그러니까 나름 대공사. <웃음> 제가 쌍꺼풀이 살짝 있었거든요. 살짝 있었는데 그 네. 여, 여자의 욕심이란 또막 크게 이렇게 하고 싶어 가지고 쌍꺼풀액 있잖아요. 음음. 그거를 매번 했단 말이에요. 음. 인, 쌍꺼풀이 풀리기도 하고 막 음. 그래 가지고 근데 또 맨날 화장할 때마다 몇 시간씩 그눈 쌍꺼풀을 만들고 있으니까 너무 불편했고 그리고 또 눈이 좀더 또렷하고 이뻤으면 좋겠어서 눈은한 거고 코는 제가 진짜 얼굴 중에 제일 콤플렉스였어요 <웃음> 복코에, 내부리에, 안정원 다 갖춰가지고 너무 하고 싶었고 일단 그리고 제가 이게 젖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얼굴에 진짜 살이 많거든요 몸은 말랐는데 이게 얼굴에 살이 많다는 그렇지. 소리도 많이 들어가지고 지방흡입도 얼굴 살이 많아서 하게 됐습니다. 붓기는... 어... 처음에 부목 뗐을 때는 조금 부자연스럽다... 음. 생각했는데 이게 한주한주 한주 지나갈수록 붓기가 빠지니까 어. 한 어, 어, 어. 2주? 3주? 네, 한 2, 3주... 아, 2, 3주 때는 솔직히 음. 딱 붓기... 야, 큰, 거, 네, 큰 어. 거는 다 빠지고 이제 잔붓기만 음. 빠지면 진짜 자연스러운 그거였는데 음. 한두달두달 음. 지났을 때쯤에 음. 이제 큰 이제 잠복기까지 다 빠져가지고 음. 어이 정도면 좋다. 네 좋다. <웃음> 일단 부모님. 부모님. 음. 야지린다 <웃음> 아빠가 너무 좋아하세요. 아빠가. 아 그래요? 네, 아빠가 제가 어. 코처형 하기 전에 코가 아빠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아. 아빠가 진짜 박수를 치고.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제일 좋아하셨어요. 서운해하지 않으세요? 처음엔 어. 서운해하셨어요. 왜그나아준 어. 얼굴을 건드냐. 얼굴 이쁘게 날주던가 이래서. 자, 그럼 주변 친구들. 친구들? 어. 친구들이 더 그거죠. 아, 진짜 코잘 됐다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코가. 어. 원래 별명이 그때 뭐라고 했죠? 조석. <웃음> 마음의 소리 조석. 마음의 소리 조석. 그 얘기가 굉장히 컴플렉스가 네. 좀 심했다 네. 겉으로는 친구들한테 웃는데 다시는 네. 좀 심했죠? 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요? 아, 무슨 조선이에요 <웃음> 이뻤던 네. 소리 진짜 네. 많이 들어요 딱 세련됐고 음. 아, 뭔가 어, 원래 막 그런 성형외과 가면 좀 약간 위축되고 막 음. 무섭고 약간 긴장되고 그러는데 네, 그 제가 수술한 성형외과는 그런 게 없었어요 원장님들 두 분이 수술을 해주셨잖아요. 네. 두분첫 인상은 어떠셨어요? 음, 일단 네. 제 눈이랑 얼굴 지방흡입 해주신 음. 원장님이 임 원장님이시거든요. 임 음. 원장님 첫 인상 딱 봤을 때어 되게 젊다. 음. 어 뭐지 젊다 하고 잘 생겼다. 음. <웃음> 분운하다 약간 음. 그런 느낌 이 있었고 그런 느낌. 네 그리고 하고 대표 원장님께서는 음. 제가 이제 TV에 출연하셨다는 거를 들어가지고 제가 네. 찾아봤죠. 또 찾아봤는데 네, 네.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잘 봐가지고 또 <웃음> 이제 TV로 보고 실물로 네. 봤는데 진짜 동안이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약간 상담할 때는 또 네. 되게 진지하고 네. 되게 꼼꼼하게 잘 봐주셔가지고 아, 되게 멋있는 분들 이 약간 그런 진지한 모습을 보시고 아. 네. 의사는 의사시구나 싶었습니다. <웃음> 어 약간 좀 달랐나요 스타일이 부분이? 아니 비슷했는데 음. 임 원장님께서는 음. 어 제가 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주시려는 그런 음. 부분이 있었고 음. 대표 원장님 제코 해준 음. 원장님은 음. 일단 제 의견도 들어주시고 일단 음. 제 코의 어느 부분이 이제 음.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음. 수술할 때 가장 음. 좋은 방향으로 이제 음. 추천해 주셔가지고 음. 한것 같아요. 근데 이모, 아, 제 코를 수술해 주신 원장님 원, 네, 대표 원장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랑 제가 아, 원하시는 원하는 방향이랑 음. 똑같아 가지고 음. 코는 네, 대표 어. 원장님께서 알아서 이쁘게 해주셔 가지고 음. 화려하게. 네, 화려하게. 음. 아, 이거는 제가 또뭐 붓기 빼고 뭐멍 뺀다고 막 음. 약을 이것저것 많이 먹었었거든요. 음. 근데 약이나 호박즙 막이런거 엄청 꾸준히 챙겨 먹었는데 그런 거 챙겨 먹는 것보다 네. 산책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루에 막 음. 아침에 일어나서 한 음. 시간씩 걷고 음. 뭐 시간 날 때마다 한 두세 시간씩은 계속 걸었던 것 같아요 음. 하루에 담배나 술은 안 하셨어요? 솔직히? 솔직히? 네 했습니다 했는데 <웃음> 술은 진짜 못 끊겠더라고요 근데 <웃음> 아 진짜? 근 과음은 안 하고 있고 음. 담배는 이제 음. 끊었습니다 담배는 네딱 네, 끊었습니다 어, 왜냐면 어, 어. 처음에 담그 수술하고 을 나서 한 2, 3 주하고 한 달을 피지 말라고 어, 말씀하셔가지고 그렇죠. 철석같이 이제 어, 염증 나게 무서우니까 어, 참았는데 그렇죠. 어. 이게 이제 병원에서 부목 떼고 어. 이제 물어봤죠 아 어, 음주나 흡연을 해도 되냐 했는데 음주는 해도 상관없는데 흡연은 언제 이게 염증이 터질지 모른다 하셔가지고 그렇죠. 무서운 거예요 근데 또. 어. 아, 또 흡연자였으니까 피고 싶어가지고 폈는데, 어... 이 코가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 아, 이, 진짜 이대로 피다가 염증이 어... 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어... 좀 무서운 마음에 담배는 끊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예. 100점 만점면 101점 줄수 있습니다. 101점? 네. 1점은 왜더 주셨어요? 그래도 너무 만족스러운데 음. 또한 음. 150점 주면 안 되니까. <웃음> 그냥 또 하나 물어볼게요. 행복하세요? 네, 네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만족감이 정말 있으세요? 네. 확실하게? 네. 막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봐도 행복하고 어. 화장할 때도 행복하고 그냥 얼굴만 봐도 행복합니다. 일단 뭐 저도 다이어트를 해보고 얼굴 살 때문에 막 보톡스도 맞아보고 했지만 안 되는 건 수술이 답이다. 빨리 하는 게 좋다.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쁘게 수술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는 다시 수술하기 전으로 돌아간다 해도 이제 임원장님, 반원장님한테 수술 받을 거고 음. 네 저의 두 번째 아버지이죠 이제 낳아준 아버지 따로 이제 만들어준 아버지 따로 <웃음> 임원장님, 반원장님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의버지! 네, 의버지! 만들어준 의버지 의버지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의버지 사랑합니다 <웃음> 아래예요. 오늘은 수술4개월차 저는 눈코, 얼굴 지방 흡입을 했습니다 4개월차보여드릴게요전보다더 자연스러워지고 이제 점점 진짜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 같은데요 주위 사람들도 자연스러워지니까 더이쁜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주 수술 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녕